오늘도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다 물론 매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생업과 병행하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내게 있어 취미이자 즐거움이다 이전에는 유튜브를 열심히 보았다 그러다 나도 유튜브에 도전하게 되었다 유튜브를 찍으면서 유튜브는 더욱 재밌어졌다 창작의 기쁨도 꽤큰 법이다 구독자가 적은 유튜브라고 해서 전혀 가치 없는 삶이 아니다. 그것은 불행도 행복도 아니다. 구독자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신기일수 있다. 한때 백만 구독자를 자랑하다 한방에 간 유튜버들도 많다. 많은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하다가 망하는 이유는 그게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럴바엔 차라리 바나나와 오렌지를 먹는게 훨씬 유익하다. 하루하루 즐겁게 영상을 만든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은 행복이다. 그렇다. 나는 구독자가 한 줌인 행복한 고급 유튜버이다. 구독자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낙담할 필요는 없다. 취미는 취미로 남을 때 즐거운 법이다. 이것이 생업이 된다면 또 재미없는 일이 될 것이다. 생업은 성공에 대한 강박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 모든 집착과 욕심은 나를 파괴한다. 지나친 성공주의도 우상이 되어 나를 파괴한다. 직장이란 원래 고달피고 힘든 것이다. 이것은 진리이다. 성경에도 나와 있다. 그러니 즐거운 직장, 취미가 일이 되는 직업에 연연하지 말라. 그것은 신기로이다 뻑가의 고백이다. 매일매일 사람들은 나에게 이슈거리를 다뤄달라며 졸랐고 하루라도 영상이 안올라온다면 욕을 했고 나도 많은 구독자를 올리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유튜버가 되려고 자꾸만 나를 몰아붙였다 나의 삶은 없었다 뭐 이런 개병신같은 소리 하는거야 나는 구독자가 없어 정말 행복한 유튜버이다 구독자가 100만명이 된다면 나는 구독자의 노예일 수 있다 나는 구독자가 적기에 내 마음대로 영상을 제작한다 이것은 여자가 없어서 행복한 독거노 청각의 경우와 비슷한 것이다. 눈치 볼 사람이 없어 편하다. 나도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 하면서 돈 번다는 이야기에 혹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더라. 예전에 SNS의 화석이라 할수 있는 사이즈를 재밌게 했었다.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에 방문하는 일촌들이 있다는 것이 즐거웠다. 수익도 멋도 없는 일이지만 재밌었다. 지금 나의 유튜브도 비슷한 일이다. 근데 유튜버는 잘만 하면 돈까지 생긴다. 뭐든지 돈이 되는 일은 그 자체로 재미가 있다. 판돈이 없는 경마장과 카지노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돈이 되는 취미는 행복이다. 아까와 딴소리를 하다니 40대에 벌써 치매가 왔는가? 아니다. 가능하다. 집착을 버리면 된다. 수익에 집착을 버리고 구독자의 집착을 버리고 그냥 결과에 만족하고 용돈이 생긴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하우에버 어찌됐든 구독자는 유튜버에게 중요하다. 수익도 있지만 내가 제작한 영상을 보아주고 의견을 교환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만든 요리를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도 꽤큰 괴로움이다.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만든 영상에 찾아오는 이 없다는 것도 큰 괴로움이다 유튜브의 신은 나를 버린 것 같다 벌써 1년이나 했는데도 구독자가 겨우 300이다 그렇다고 내가 구독자를 우습게 아는 것은 아니다 나를 구독해주는 300 구독자님들 정말 사랑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유튜브의 신이 모든 유튜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사실일까? 유튜브의 신의 변덕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어떤 채널은 한달만에 수익이 났다고 자랑을 한다. 그냥 자기 얼굴만 찍어 올려도 조회수가 수백만이 나오는 유튜버가 있다. 뭐 그것도 다 자기 능력인 것이다. 어떤 영상은 기다하고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나오는 것도 있고 안하고 올렸는데 조회수가 나오는 것도 있다. 어느 영상이든 공을 들이고 기대를 하지 않겠느냐만은 그렇다. 내가 유튜브이 신에게 버림받았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든다. 여러가지 시도를 해본다. 주제의 선정에서부터 영상 제작 방식에까지. 본자의 영상을 처음부터 보아주신 독자라면 알 것이다. 초기 영상과 기법이 많이 달라졌다. 어느 날 초기 영상을 봤는데 정말 눈뜨고 보아주기 힘들 지경이었다. 아내 그 시절부터 구독해주신 독자님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좋아, 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 o 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d 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 o d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